라우르. 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초롱소장의 오늘의 관심 뉴스는요. 오늘이 벌써 2019년 7월 29일이네요. 그렇죠? 어, 국제신문 18면에 이상근 그 세무사님이 올리신 부동산 깊게 보기라는 그 항목에 부모 동거복량 위한이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이라는 어, 글이 있어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주택의 매매 차익에 관해 부담하는 용, 양도소득세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현재 주택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즉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한 채이고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9억 이상을 말하죠.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조정 지역 일대 만약에 취득한 취득 요건을 2년 이상 갖춰야 될그주택을 사셨다라고 하면 그주택을 내가 양도를 하고자 할때 그때 조정대상지역에서 만약에 불렸다 그러면 그때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건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 하면 나중에 양도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불려도 2년 거주요건은 지키셔야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반면에 두채 이상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매매 차익에 새 부담을 져야 한다. 이주택이 된 사유가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외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을 동거 복량하려고 세대를 합침으로써 발생했다면 새 부담을 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주택을 보유하던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복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됐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0년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주택 60세 이상 된 부모가 일주택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를 해준다는데 하 한번 그 다음 살펴볼까요? 물론 매매할 당시 해당 주택은 위에서 살펴본 보유 및 거주기간 같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년 보유, 2년 거주 뭐 이런 걸다 이제 충족해야 된다는 뜻이죠. 어, 또합과 당시 부와 모중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에 부합되는 것이지 모두가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 부모님은 한 분만 60세 이상이 되면 이합가주택의복양 부모 봉양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걸로 봐준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암, 희소성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부모라면 60세 두 분이 다 60세 미만이더라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완화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2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합과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2주택이에요. 그렇게 합해서 이제 3주택이 되더라도 위 비가세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될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부모님 1주택, 자녀 1주택, 요렇게 1 경우에 합한 경우만 해당이 됐어요. 그 지금 현재 이제 부모가 만약에 2주택이면 하나를 자녀가 하나, 부모가 이주택일때삼주택 상태가 되는 거죠. 합하면. 그럴 때한개 세금 내고 팔고 나서 하나하나가 남았을 때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종전에는 합과일 현재 당사자들이 각각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현재는 합과전 당사자들의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주택이고 그러니까 집이 10채든 100채든 그냥 나머지는 세금 내고 팔고, 이제 딱 부모님 한 주택, 자녀 한 주택, 1 주택, 1 주택 남았을 때만 이제 적용이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2 주택이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2 주택이 합가 전에. 각각의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마지막 남은 두 개의 집이 부모님 한 주택, 자녀 한 주택이라면 그두개 중에 하나는 그 비과세 적용 기준을 적용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요렇게 마지막 하나 하나 남아도 안 됐다 소리예요. 2주택 이상이든 부모님이 만약에 합한 경우라면 안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A 주택 부모님입니다. A주택 2015년 10월 취득하고 B주택 2016년 11월 취득 두 채를 보유한 65세 부모 갑과 C아파트 지난해 2018년 1월에 취득한 요거한 채를 보유한 자녀 세대를 부모, 갑, 자녀, 을 이렇게 합했더니 이제 3주택이 됐죠. 근데 동거복량 목적으로 합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합과한 후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은 부모님의 주택이죠. 그리고 이후 합과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모가 가진 B주택, 자녀의 C주택 중한 채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3주택 보유 상태에서 의 이제 처분하게 되는 요 A주택은 당연히 3주택이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B와 C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 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각각 두분다합가하기 전에 B는 부모님이 취득했고 C는 합가 전에 이제 자녀가 취득한 집이었죠. 그리고 매매 시 2년 이상 보유했고 비과세 요건 충족했고 각과 어리 각각 보유하던 주택이므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합가 후 C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C아파트뿐만 아니라 그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가하고 나서 부모님 집 A, B 그대로 다 놔두고 C주택을 먼저 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주택일 상태에서 C를 판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A, B주택 중 먼저 매도하는 주택도 세금을 부담, 부담해야 하고 그 다음에 C주택도 3주택이라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이집세채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채만 이거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두 채를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설명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A와 B주택은 합가 전 취득한 합가 당사자 각각의 소유가 아니죠. 왜? A, B가 둘다 부모님 소유니까. C, 팔고 3주택인 상태 시세금 내고 팔고 A, B 두개 남은 게 하나는 자녀주택, 하나는 부모주택 이래 돼야 둘 중에 먼저 파는 걸또 비과세를 해줄 텐데 남은 게 몽땅이다 부모님 주택이기 때문에 각각 소유가 아닌 거죠. 그죠? 각각 소유가 아니고 가 부모님 단독으로 AB주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매도 순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짐으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사를 조금 이제 쉽게 더 풀이를 하면, 부모님이 AB주택 가지고 있고, 자녀가 C주택, 3주택이잖아요. 이럴 때는, 두 채를 비과세를 받는 플랜을 짜려고 하면 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A주택을 먼저 팔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는 과세로 팔기 때문에. 그러면 A와 B 중에 어떻게 팔아야 되겠어요? 양도차익이 가장 작게 난거 그거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건 과세니까 세금 가장 양도차익이 작게 난 거를 먼저 팔고 세금 내고 3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나오거든요. 먼저 팔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부모님 한채 A든 B든 하나 남은 거 하고 자녀가 갖고 있는 C주택 하고 요거는 각각 부모님 한채 자녀 한 채이기 때문에 동거복량 주택에 해당이 되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럴 때는 먼저 파는 거 어느 거든 그냥 세금 없이 비과세 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거는 1주택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1주택은 1주택이니까 또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팔때 부모님 집을 양도차익 작게 나는 것만 신경쓰가 팔면 이게 다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쭉 해석을 하자면 이런 아, 게 올라와 있어서 오늘은 다른 뉴스 기사를 브리핑해 드리는 것보다는 요 세금이 가장 좀 요긴할 것 같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느새 밤이에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어,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다시 즐거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